큰로입니다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세요? 아니, 근데 어떻게 제 채널은요? 재를 원하시는 분이 너무 너무 많아. 어, 나의 왕자님을 기다리시는 분서부터 해가지고, 어, 꼭그 사람이어야지만 돼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 왼수 같은데 그래도 기다려요.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기, 막, 뭐, 뉴패 분들 너무 속상하시죠? 전 구패 싫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뭐 하게요. 너무 학을 뗐어요 학글! 있으신 분 있어.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은 이 솔직히 뉴페를 기다린다는 게참감 떨어지 감떠러지, 감감 떨어지기를 감나무에서 <웃음>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고 좀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 그거보다는 일단 내 주변에 내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크게 더 중요하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다면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그 카드에서 얼마 정도 더 기다려야 나오는지, 그것까지도, 해, 어, 짚어줄게. 짚어줄게. 음.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나한테 호감을 느끼는 그 사람이 있다면, 어, 나와 어떤 인연을 맺고 싶은지, 그것이 긍정적일 때와 부정적일 때도 나눠서 해드리겠습니다. <웃음> 굉장히 알차죠? 네. 카드 뽑아놨어요.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충분하셨죠? 그냥 아예 까놨으니까 <웃음> 네. 그렇다면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내 주변에 내게 호감을 느끼고 어,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나와 어 어떤 인연을 맺고 싶어 하나요? 라고 한다면은, 음, 여긴 뭐예요? 음, 그냥, 여기는 혹시 그런 건가? 어, 남, 전 남친을 기다리면서, 그래도 정말 안 오면, 어, 아니면, 정말 안 오면, 그래도 뉴페를 만나보겠다 하는 사람 하나. 전 남친이요? 전 남친 생각하면 지긋지긋해요. 어, 저는요, 이제는요, 아주 깐깐하게 볼 거예요. 라고 하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 두 부류의 사람이 있고, 그러면 나한테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본다면, 아마도 예스 쪽에 가깝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게 구팰까요? 뉴팰까요? 한다면, 뉴팰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음, 조금 더 지켜봐야 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나는 이게 뉴페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백퍼는 아니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갖다가 조금 더 심층 심층 분석을 해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왜다 까봐야 하는 거지. 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맘먹었어 하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 지금 구패한테 완전 되었죠? 되었어요. 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깐깐하게 음, 봐야겠다 라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주변에 호감을 느끼는 사람은 일단은 있다라고 봐요. 여기 이게,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나에 대한 호감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하면은 어, 뭐완뭐그 뭐지 그 완전 뭐, 그 호기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 그 무슨 뜻이냐면 호기심에 그냥 한번 찔러보는 거 그건 아니지 싶어. 음, 나는 제일 싫은 게 호기심에 찔러보는 거거든 그러다가 반응 안 좋으면 괜히 사람 마음 설레게 해놓고 휙 가버리고 뭐야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호기심 이렇게 하고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슬슬 마음이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어, 아닌가? 하고 휙 가버리면 나만 이상 나만 세대는 거잖아 어 그런 경우 왕왕 있지 않아요? 어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음. 여기는 흠. 왜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하고 인연이 된다면 시절 인연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은국 두 가지 경우를 여긴 다 놓고 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게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들이 구페에 대해서 짜증나는 건 있어요. 되게 되게 짜증이나 무엇에 대해서 짜증이 난다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들이 어 구페한테 어 데이트 비용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쓰지 않았어요? 어, 그 사람은 별로 그닥 데이트 비용 같은 걸낸게 없는 것 같아. 음, 뭐 남녀가 연애할 때 데이트 비용이 가장 큰 문제 아닌가요? 어 음, 그렇잖아. 나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음, 갑작스럽게 돈쓸 일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구패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참에 그냥 얘 그냥 확, 어, 엎고서 진짜 뉴패 만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지. 어. 아니 내가 지 엄마야 뭐야. 어, 엄마도 그렇게 안 주잖아. 솔직히 성인은 성이 다 크는 응. 어, 저기 뭐 어른한테 매번 그렇게는 안 주지. 어, 그렇다라고 봐. 음. 응. 그럼 긍정적인 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게 그런 게 아니다, 전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의 기억으로 이렇게 아파하고 있을 적에 누군가가 그 과거의 기억이 꼭지점에 다다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적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다가온다라고 보...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어? 왜냐하면 카드는 그 양면을 다 갖고 있거든. 내가 이게 아니라면 이거다라는 거지. 음. 근데 그 사람은 어떤가요?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사람이 뭐 악인은 없다라고 봐요. 어, 악인은 없고 어, 조금 그 적극적이고 뭐 그런 거는 있는데 뭐 대단히 적극적이냐라고 보면은 뭐 대단히 적극적 글쎄 적극적이다라고 봐. 일단은 답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답답하지는 않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어떠한 어, 나름대로의 환상, 환상도 있다 근데 그 환상이 크냐라고 본다면 그거는 좀 아니지 싶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조금 어, 활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 상상은 조금 활동은 조금 더 많이 어, 그럼 상상하고 활동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 라고 한다면은 8대 2 정도라는 거야 어, 8대 2 정도고 음, 그렇지만 자, 이 사람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조금 여러분한테 마음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뭔가를 갖다가, 이 사람도 그런 것 같아. 그, 여러분은 기분 나빠. 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왜냐면 우리도 그렇잖아.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두 사람한테 그래도 어저 사람은 이게 괜찮고 이 사람은 이게 괜찮네 하는 상태지. 내가 이 사람한테 완전히 마음이 기울어, 기울지 어기울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한테 다가올 여러분한테 관심을 느끼는 사람도 그거다 라는 거지. 내가 우리 어, 저기 뭐야 1번이한테 갈까 어, 아니면 어 1번이 아닌 다른 사람을 택할까? 어떠한 그 기로에 서 있고 내가 1번한테 가면 은 어떠한 어, 일이 생길까?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2번한테 가면 그치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직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인간적으로의 호감이다 라는 거예요. 어. 이, 저기, 막 조금 더 지켜봐야 돼. 왜 그러냐면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르잖아. 어. 그, 저기, 막 그러면 내가 전부터 알던 사람인가요?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아니지 싶어. 어. 그거는 아니지 싶고, 어, 그러면은 그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대시할까요? 라고 본다면, 음, 조금 기다려 봐요. 보조 카드를 더 뽑아야겠다. 음, 한 카드에서 너무 많이 뽑으면 예스라는 음, 답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음. 그러면은 왜 다른 걸로 뽑냐라고 한다면은 그래 그래야지 이게 두 개를 갖다가 비교해보고 통계를 내거든. 음. 어차피 카로도 어느 정도의 통계학도 있는 거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요한 카드에서 너무 어, 많이 뽑으면 은한 길밖에 나오진 않거든. 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길이 하나밖에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음. 어디 한번 봅시다. 음. 어, 왜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지금 호감이 느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분 하고 어떠한 그 연인을 인연을 맺고 싶어 한다면은 음 그냥 단순히 한번 놀아 보자 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래도 그, 저, 그 정식적으로 사귀지 않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깔끔하게 어, 뭐 잡다한 그 너저분한 그런 관계 말고 깔끔한 관계를 원한다라는 거죠. 음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그래도 인연을 갖다가 가볍게 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음 인연을 가볍게 보는 사람은 아니고 그래도 너와 내가 어, 내 선택이 맞고 너와 내가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케미가 맞다면 어 케미가 맞다면 계속 관계를 갖다가 이어 나가면서 그 공식적은 아니 공식 만약에 아직까지 뭐 누구한테 뭐 소개를 하고 내 친구들이나 내어뭐 가족한테 소개할 그런 게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를 갖다가 어 그러니까 정식으로 간택을 한다라는 거지. 어 후궁이 아니라 어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도, 뭐, 마인드 괜찮, 마인드 나쁘지 않네. 어, 마인드 나쁘지는 않아요. 음, 저기, 막뭐 제대로 된 사랑을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 같아. 그냥, 뭐, 한번 놀자는 아니지 싶다, 1번 카드는. 음, 만약에 루페가 저기, 막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 가게끔 음, 최선을 다하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음, 여기는 괜찮네. 사귀게 된다면 오래 사귈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짧은 기간은 아니지 않겠는가? 뭐, 사람에 따라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그... 기간의 차이가 있잖아. 나는 6개월도 길어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 6개월이 그게 사귀는 거예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짧다 길다의 기준을 갖다가 이 카드상으로 놓고 본다면 그래도 한 1년? 어, 1년은 사귈 수 있는 커플이 아닌가? 음 그렇다라고 봐요. 음. 그, 후에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이후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또, 어, 인연이, 어, 이, 이, 진짜 이런 걸 갖다 말해. <웃음> 어, 어, 인연이 바뀔 수도 있지. 어, 한 10개월에서, 어, 8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그렇다. 그렇게 긴년연은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하고 놀자고 다가온 인연도 아니에요. 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근데, 선생님, 그러면 이걸 만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나를 갖다가 뭐 하룻밤 어떠한 뭐 그런 걸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어, 결혼까지는, 이 사람이 그냥 그 좋은 관계로 만나고 싶다라지, 조,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아. 어, 좋은 관계로, 좋은 관계로 만난다라는 건 숨기고 만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어 오픈하고 만나고 싶고 제대로 만나고 싶고 그래서 만약에 너와 내가 더 발전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어 그런거지 그니까 아직까지는 너무 서둘러서 너야 그래 나는 너랑 결, 결혼할 거야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 나가고 그 저기 어느 정도 그래도 사계절은 사계 본 다음에 그래도 너와 나가 짝이다라고 생각하면 발전을 해 나가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어 저기 말 그때쯤 가 가지고서 조금 흔들림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음. 그 그래, 이게 좋은 거하고 나쁜 것이 어 부정적인 거하고 어 긍정적인 게 조금 섞인 것 같아. 여기는 카드가 그렇게 나와버려가지고 다른 케이스를 어할 수가 없고 재회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한다면은 재회를 보기에는 조금 미약해요. 음. 재회를 본다면 살짝 미약하고 만약에 이게 과거에 어전 남친하고 어떠한 돈 문제가 엮여있다라고 한다면은 음 그거는 어 소송으로 이어진 사람도 여기 있지 않아요 어 소송으로 이어진 사람도 있겠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한다면은 음 소송으로 가면 글쎄 결과가 미지수인데 어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소송으로 간다 라고 해도 어, 뭐, 나중에 그냥 좋게 좋게 합의가 되는 게 아닌가? 어, 합의가 되고, 여러분도 이 사람의 어떠한 그 합의를 넣잖아 이렇게 마무리 하자라고 이사람이 어떠한 제안을 해올 거다란 말이지. 그,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이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어, 그런 카드도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여기, 왜냐면 여기 그전 남친으로 이래서 고통을 받고 소송까지 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요건 사이드로 알려준다라는 거지. 어. 근데 만약에 어런 케이스 하나 있다. 그거는 그렇게 특별 케이스. 자, 그렇고 뭐 달리 뭐 여기서 더 이상 보이는 건 없네. 어 무난해요. 어 그럼 선생님 사겨 보는 게 좋을까요라고 한다면은 뭐뭐 저게 하룻밤 하루 이틀 뭐 그런 게 아닌 이상 뭐 괜찮지 않나? 음, 난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언제쯤 다가올까요라고 하면은 이미 여러분 근처에 있을 수 있어요. 음, 여러분 근처에 있을 수 있겠다. 빠른 시간에 다가오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데요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지금 음, 여러분이 지금 전 남친하고 헤어지는 중입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래도 한두달 어. 에서 한 6개월까지는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생각을 해봐. 내가 이렇게 전 남친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바로 누군가가 다가온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누군가가 다가와도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없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전 남친하고 헤어진 지 3개월에서 최소 6개월은 지나야지 누군가를 갖다가 바라볼 어떠한 정신이 생기지 않겠나? 음, 그 조건 하에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헤어진 지 얼마 안된 커플이라면. 근데 만약에 헤어진 지, 어, 저는 그래도 꽤 됐어요. 6개월 넘었어요라고 하시는 분은 한두 달? 어, 늦어도 석 달?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확률은요? 라고 한다면 한, 60% 정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어.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어, 근데 이 카드에서는 내가 60이라고 말했지만, 조금 더 확률은 높은데, 조금 줄여서 말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밑에 나온 카드들이 너무 좋아. 어, 카드들이 여기 너무 좋기 때문에, 뭐, 이, 이때 고민은 이때 가서 해봐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1번 카드, 어, 저기, 뭐, 어떠한, 어, 인연을 맺고 싶냐라고 한다면, 그래도 너하고 진짜 진실, 진실로 사랑하는 사이를, 어, 사랑하는 사이로, 어, 발전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다가온다라는 것지요. 네, 1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내 주변에 어, 내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나와 어떠한 인연을 맺고 싶어 하나요? 긍정적일 때와 부정적일 때를 알아봅시다. 음, 이게 뭐지? 참. 이렇게 나오면 내가 어떻게 리딩을 하지 와 이게 뭘까요 난 솔직히 이 지금 2번 카드는 왜요 라고 한좀좀뭐 단정 단 짓기는 일러 단정 짓기는 일른데 2번 카드는 조금 음, 이번에 다가오는 사람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 뭐 나는 괜찮아요 라면 상관없어요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아, 저는요, 짧아도 상관없어요. 어,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죽으면 썩어지면, 아껴서 뭐 하겠어요? 그냥 저는 할래요? 라고 하면 상관없어. 음, 그렇지만 저는요, 어, 어, 그래도 한 번, 오래 갈사람을 원해요. 어, 저기, 뭐, 내 연인이 자꾸 바뀌는 거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비추. 음, 근데 상관없어요 하면 상관없어요. 어, 어 무슨 뜻이냐라면은, 그런 거있요 여러분. 내가 이 연애에 대해서 하나의 키워드를 아르켜 줄게. 어, 하나의 키워드를 아르켜 줄게. 만약에 누군가하고, 어, 그, 저기, 막, 잠자리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이거 잘 들어요. 어, 잘 들어요. 여, 어, 여자든 남자든 적극성을 띠라라는 거. 왜 적극성을 띄, 어야 되냐, 아면 소극적으로 어차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야. 어, 뭐, 여, 저기, 뭐, 20대라면 부끄럽겠지. 어, 30, 어, 25세도 부끄러울 수 있어. 30 넘어가서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내 인생을 갖다가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우리가, 이 성격도 갑과 을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갑이 되냐, 을이 되냐. 근데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건 성격의 갑과 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적으로 내가 갑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음, 적극적이 되면 내가 그 사람의 에너지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음. 와, 이거 비법인데, 씨. <웃음> 이거는 무료로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건데 왜 인터넷에서 보면 이런 비법을 다돈 받고 가르쳐주잖아 <웃음> 미친다 내가 네, 왜 이걸 2번 카드에다 가르쳐줬냐 하면은 혹시라도 어난상관없어요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어뭐뭐 뭐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게뭐 어때서요 어,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시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요? 음, 어디 한번 봅시다 음, 그럴 수 있어 근데 여기는요 어뉴페는뉴페가 어, 맞기는 맞는데, 아우 너무 잘났다. <웃음> 뭐가 잘났는데요? 하면 지잘난 맛에 산다. 어, 아유 진짜 어대 아, 몰라 자기는 뭐 어, 사회적으로도 뭐, 뭐 그러고 아, 만약에 잘난 놈 아닌데요라고 한다면은 잘난 척을 한다든가. 어, 진짜 잘났거나 아니면 잘난, 아, 잘난 척을 한다든가. 잘난 것도 없으면서. 나는 그렇게 봐. 음. 이제, 구패를 확률은요? 라고 보다면 카드를 조금 더 뽑아 봐야지. 그걸 알겠지. 음, 왜 그러냐라면, 아, 얘는요, 그냥, 어, 저기, 막, 저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 어, 저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은요, 얘가 짜증이 날 수도 있어. 짜증이 날 수도 있겠다. 선생님, 뜨밤은요, 완전, 완 왕제수, 왕전, 왕제수예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다. 라고 봐. 어. 근데 선생님, 이거 너무 부정적인 게 아닌가요? 긍정적으로 리딩 좀 해주실 수 없나요? 라고 한다면 기다려봐요, 그거는. 음, 왜 그러냐면 좀 반전이 나오면 곧대. 어. 아직까지는 카드 자체가 그다, 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어. 왜 그런가요? 라고 한다면, 아이 어, 새끼. <웃음> 욕 나왔다. <웃음> 아, 씨. 아, 선생님, 그, 그럴 수 있어. 선생님, 내가 아무리 비유가 좋아도 이런 놈하고는 뜨밤을 못 하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아, 어, 완전 왕제세요 뭐, 적당해야죠? 라고 그런 수도 있겠다 싶어.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동시에 양다릴 수 있어요. 음. 그게, 그건 거 있어. 솔직히, 양, 어, 예를 들자면 아직 너와 내가 사귄 게 아니잖아. 근데 내가 A도 마음, 그러니까 2번 2번도 마음에 들고 아니면 2번이 아닌 다른 사람도 어, 호감이 있어. 그래서 아이 사람은 요렇게 요게 좋고 저 사람은 저게 좋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선택해서 한 사람을 사귀는 거는 그거는 괜찮아. 그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예야. 우리도 그그 그 정도는 관대하잖아. 어, 나는 관대하다. 어, 그거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시기는요 동시에 두 여자를 갖다가 음.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야. 어, 한번 자보고, 어, 뭐, 어, 아, 진짜, 옌병할라 아. <웃음> 100%는 아니에요. 어, 100%는 아니야. 어, 그러니까, 어, 어, 아, 진짜 말을 잊지 못해. 말, 말 못, 말 못이시네. 말인 못인가? 아, 진짜, 음, 얘는, 저기만 자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음, 일단은 그냥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하러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해? 뭐하러 허송세월을 해? 어, 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자보고서 결정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일단일단이지 않나? 음, 일단 한번 자보고 사귀든지 어, 그렇다라는 것 같아요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맞아 손해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어. 시간 절약하자라는 거지. 어차피 내가 너하고 썸을 타면 어, 잠자리를 할 거고 어, 쟤하고 썸을 타도 잠자리를 할 거고 얘 끝나고 얘 가고 얘 끝나고 얘 가고 너무 어, 너무 시간 낭비다. 뭐하러 그러냐. 니까 얘는 동시다발적으로 만나고 싶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냥 하나 끝나기 전에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 아이 괜찮아요. 어차피 나도 아 저기 막어 뭐든 아, 상관없어. 내가 얘를 갖다가 어뽀아버리겠어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면은 어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수 있지. 여러분이 얘를 능가할 수 있다면. 음. 근데 아까 그 초장에 말씀하신 건 뭐예요라고 한다면은 어 에너지적으로 갑이 되는 거는요. 내가 밤에 그걸 갖다 리드해갖고 거기를 장악해버리면은요, 이 사람의 좋은 길을 내가 뽑아올 수 있어요. 음, 근데 밤에 이 사람이 나를 장악하면, 나의 좋은 길, 나의 재수 있잖아요. 어, 나의 행운, 이런 걸 얘가 뽑아간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만약에 잘 명심해서 들어요. 그 사람 이 사람이 왕 왕제 수탱이 아닐 수 있잖아요. 겉으로 볼땐안 그래요. 되게 젠틀해요. 라고 해서 만약에 하룻밤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밤을 장악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행운을 갖다가 여러분이 갖고 올수 있다라는 거지. 음. 왜이 말을 하냐라면 여기는요. 잠자리를 할 확률이 높아요. 음. 음 그래서 그래. 어,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가 거기를 장악해서 그 사람의 행운을 갖고 와라라는 거지. 어. 근데 만약에 저는 싫어요 그렇게 안 해, 그러면 안 해도 돼. 어, 딴놈 기다리자. 아뭐 하러 이런 놈을 잡고 앉아 있냐. 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능가할 수 있으면 괜찮다. 근데 능가하지 못하면 어, 그냥 인연을 안 맺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 저기 막 선생님 지금까지 너무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그런 양다리 놈한테 당했는데, 어, 그런 양다리 놈한테 당했는데, 그, 지금, 어, 앞으로 나타날 유패는 나한테 그래도 조금 내 마음을 살펴가면서, 어, 조심스럽게 다가와가서 인연을 맺겠다라는 게 긍정적인 리딩이에요. 음. 참, 어, 저기, 뭐야, 저기, 뭐지? <웃음> 모 아니면 도죠 어, 여기는 모 아니면 도다 어, 모 아니면 도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소, 솔직히 여러분 어, 저 개나 걸로쭉 가는 거 그게 더 힘들어 인생은 롤러코스터라는 다 거지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롤러코스터라는 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딱이 상황에 맞닥들이잖아요이모 아니면 도 게임 어 그러니까 잭팟 아니면은 완전히 개어 저거 덜나라는 거잖아. 이 사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작 유패가 딱 나타나. 여기 구패가 아닐 확률이 높아. 음. 만약에 유패가 딱 나타나면 여러분도 갈팡질팡 갈팡질팡 갈팡질팡 한다라는 거야. 음. 왜 그런가요라고 하면 내가 누누이 개면연에 대해서 말을 해 줬어요. 왜 개면연이 그런가요라고 한다면은 이 개면연은 내가 어, 내가 앞으로 있을 것을 위해서 내가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어, 투자에는 손실도 따르자. 어, 투자에는 손실도 따라. 인연도 하나의 좋은 인연을 갖다가 찾아나기 위한 투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논도 만나고 저런 논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이번 카드는 굉장히 드라마틱해. <웃음> 근데 그닥 어 만약에 좋을 때는 완전 좋지만 만약에 안 좋을 때는 어안 좋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흠뻑 빠질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음.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 갖고 있지 않은 면모. 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헤아리면서, 어, 나름 그런 거 있거든? 뭐, 여자 마음을 캐치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 캐치하면서, 어, 또 잡을 때는 또 확실하게, 어, 잡는 그런 게 있어. 어. 그러니까 잘 보아라 라는 거죠.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정장 유패가 다가오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저기 뭐 조금 인연이 많이 있는 게 아닐까? 음, 조금 많이 다가와요. 순차적으로 다가올지 이게 동시 다발적으로 다발 다가올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 근데 거의 순차적이라 해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이성들이 접근하는 게 아닌가 어, 난 그렇게 보이는데 음. 난 그렇게 보여요 어, 만약에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캐릭터가 어, 굉장히 다이나믹한 거지 음. 에 저기 막 선생님 저는요 진작가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요라고 하면 그한 사람이 그렇게 다이나 다이 아 다이나믹한 성격이고 선생님 저 인기 많아요라고 한다면 주변에 그렇게 많다 많아서 내가 정작 누구를 고르기에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잘 골라야 돼모 뭐 아니면 도다 그렇다고 다 만나볼 수도 없잖아요 성격이 다 만나볼 수 있는 성격은 아니야 그 정도로 그 저기 막. 그, 모험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 조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좋은 점은 뭐고, 어,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떤 거고, 부정적으로 보면 어떤 건가요? 라고 한다면은, 긍정적으로 보면은, 어, 이 인연은 여러분한테 어떠한 그, 뭐지? 스트레스 프리? 어 그냥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인연이고 나쁘게 말하면 철 없는 만남일 수 있다라는 거야. 나이가 몇 살이든 그냥 불장난으로 끝날 수 있는 어 불장난 좋아하시는 분은 괜찮지. 아 음. 어, 저기 짜릿해요. 어 불장난 좋아요. 그러면 괜찮지만 불장난치려면 안 된다라는 거야. <웃음> 맞아요. 뭐안 어, 된다라고 봐. 어, 불장난은 안 된다. 어.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 어, 감당하여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그만한 깜냥을 못 대지 않겠나 싶다. 어, 비법을 가르쳐 줘도 못 써먹겠다. <웃음> 이를 어떡하면 좀, 무용지물이로세. 어, 무용지물이로세. 비법을 가르쳐 줘도. 음, 그런 것 같아. 근데 여기는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요, 인연을 맺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하고, 아, 이거는 아니다 싶어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사람을 갖다가 놓지 못하고, 그냥 계속 끌고 가려는 성향이 있기도 있어, 여기 2번 카드는. 어. 근데, 선생님, 그러면 안 되나요? 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거는, 어, 비추일세. 음, 비추일세. 그냥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는 건 괜찮아도 이 관계를 갖다가 어딱 뻔히 보이는 관계인데 어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떠한한 줄기 희망을 보고서 그래도 어이 사람은 나를 사랑할 거야.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런 어떤 자기암시 같은 거 하지 말라라는 거야. 어 상상하지 말어. 어 저기 뭐야. 왜 그러냐면 이미 어 답정려라는 거지. 어 답을 정하지 말라라는 거야. 답을 정해놓고 기다리면 결국은 여러 이 사람 때문에 또 상처를 받아요. 어, 내가 비법 가르켜 줬잖아. 그렇게 하고 그냥 다이 사람의 럭키를 갖다가 가져올 능력 아니면 어, 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음. 이번 카드는 그 진짜 기센 사람만 도전하라. 어,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도전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음. 나 솔직히 이런 비법들은 잘안가르쳐 준다. 어 크라이맥스에서 딱 끊고서 저기 막 구독하고서 상담 저 정확해서 막 정확한 상담하라 그러지 이 비법 안 가르쳐 준다 이렇게 말다 완전히 창고 대방출 안 한다. 아무튼 이번 카드 리딩 명심하세요. 음, 명심하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이이번이래 아, <웃음> 3번 카드죠 죄송합니다 실수할 뻔했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어내 주변에 내게 호감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음, 있다면은 음, 나와 어떤 인연을 맺고 싶어 할지 한번 봅시다 아하 여기는 있다 있다, 있기는 있는 듯 한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한다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 사람도 여러분을 지켜만 보고, 아직까지는 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아니면 아직까지는 여러분한테 어떤 액션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면 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렇잖아요. 뭐, 아무리 연애가 쉽고, 뭐, 또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진다 할지라도, 사람 만나고 헤어지는 게 쉽지 않은 사람도 있어. 응, 어,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뭐, 뭐, 한번, 들고 나간 자리가 아프니까?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음. 이,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알 수도 있는 사람일 것 같아. 그, 이 사람은요, 그렇게 막 성격이 막 활달하고 그렇진 않지만, 뭐 그렇다고 뭐 되게 되게 내성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성, 그, 겉으로 보이는 성격은 뭐, 가히 뭐 무난해 보여. 좀 침착한 편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어, 맞을 수 있겠지. 어. 근데 왜안 다가오나요? 라고 한다면, 자존심이 조금 센 사람 같아서, 어느 정도, 그,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조금 불투명한 일에는, 본인이 그렇게 몸을 할려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어. 왜그러지아냐고 한다면 여러분하고 좀 여러분하고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아. 음. 그래서 뭐 여기는요 어떤 그. 그거 있잖아. 무슨 클럽 동호회 뭐 이런 거 있죠? 음. 아니면 내 회사 같은 부서다던가 같은 부서에 있다던가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회사보다는 어떠한 그 동호회 쪽이 조금 더어 개연성이 있고 아니면 어 같이 동업하는 사람? 음, 친구하고 동업을 한다. 뭐 이러면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어느 게 가장 확률이 높나요 라고 한다면 조금 봐야 돼 <웃음> 왜냐면 아직까지 환경을 갖다가 어떤 환경에 있는 건지 그건 안 나왔어요 어. 왜이 사람도 자기의 마음을 딱히 모르겠어 어.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직 여러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듯 해요 어. 잘 모르는 걸로 봐서는 어떠한 동업이나 이런 거는 약간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그거 있잖아 그거 그거 그거 어, 무슨 뭐 요즘에 뭐 되게 많대 무슨 오만 뭐, 가지 모임이 다 있더라 오만 가지 모임 어, 그런 모임 중에서 하나다라는 거지 근데 그 모임도 그렇게 뭐 이렇게 진짜 뭐지 희한한 그런 모임은 아니고 그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즐기는 모임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뭐뭐 뭐 요즘에 그런 것도 많잖아 뭐 독서 클럽인지 와인 와인 클럽 이런 거 되게 많다던데. 어이 사람 성격상 뭐막막 막 액티브한 거할것 같지는 않아요. 어뭐 요즘에 그런 것도 있더라. 뭐 포켓몬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이 모이라. 이 <웃음> 포켓몬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그렇게 조금 정적인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되게 되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래도 좀 성격이 뭐 나대고 돌뜨고 그런 성격은 아니지 싶다. 음이 사람이요. 그 여러분에 대해서 어떠한 정확한 뭔가 자기가 확신이 들만한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선생님 누군데요? 누군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둘다 눈치가 없는 걸 거라. <웃음> 아니면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여러분이 눈치가 채게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거나 뭐 그런 거겠지. 어, 사람은 어때요? 라고 한다면은 뭐 지문한 것 같아요. 어, 너무, 너무 많이 또 지문한가? 어, 티가 안 나는 거 보면. 근데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뭐 좋게 말하면 확신이 없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음 그냥 여기 저기 이렇게 한번 쭉 괜찮은 사람들 어저 사람은 성격이 참 괜찮구나 어, 뭐저 사람은 어 저기 막 리더십이 있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좋은 호감 정도만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 음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뭐 바람둥이다, 뭐 어쩌다, 이렇게 그걸 갖다가 가르치는 그러한 카드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뭐, 그런 걸 가르치는 적을 나오지 않았지만, 어 일단은 이 사람도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좀, 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알아보고, 자기도 피할 거 있으면 피할 해야 되지 않는가? 음. 자기도 피할, 그리고 이 사람은, 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만. 어, 만약에 그거, 둘 중, 여기서도 둘중 하나야.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걸로 나뉘어. 그, 뭐가 부정적으로 나뉘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윤곽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거는 이 사람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한테 뺀지 맞을까 봐 뺀지 맞으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지금 이 주변상을 갖다가 쭉 흘러가는 걸 보면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들 때까지 어 기다린다는 게 이게 긍정적인 케이스. 부정적인 케이스는 뭐냐라고 한다면 은이 어 사람이 굉장히 음. 현실주의자다. 그래서 나한테 이 사람이 어떤 득이 될 건지 안될 건지 그거 갖다가 좀 확실하게 보고 싶어서가 어, 그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양다리다던가. 어, 얘 내가 세 번째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뚜렷하게 양다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어, 카드가 그렇다라고 확신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건 그냥 가능성으로만 둡시다. 음, 음 가능성으로만 둡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가 괜찮, 어, 게, 가장 확률이 좋다라는 거죠. 음, 이 사람도 조만간에, 어, 어떠한 액션을 하고 싶어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음, 선생님 누군데요? 누군데요? 한다면 나도 모르지. 뭐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 나도 모르지, 그건. <웃음> 그냥 누군가가 비춰지는 거다라는 거지. 그게 두 사람, 아, 이제 그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많게는 네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두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개수가 달라지나요? 라고 한다면은, 한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한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해가지고, 왜냐면 인물카드가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다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어, 이렇게, 이렇게 달가오고 싶어 했던 사람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 그니까 어떤, 이 카드를 뽑으신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 있고, 그니까, 케이스가 여러 가지다라는 거지. 진짜 네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선생님 저는 도화가 너무 들끓어요 하신다고 하면은 이게 네 명, 진짜 인물 하나가 하나일 수 있는 거고, 선생님 저는요 어, 이상하게 주변에 사람이 잘안 붙어요, 사람이 없어요라고 하면은 이게 다한 사람인 거예요. 왜 어떻게 이게 다한 사람이냐라면 그때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이 좀 변한다. 왜 변하냐라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자기도 어떻게 하지 못. 해서 근데 왜 어떻게 하지 못해요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지 상황이 안 돼서 어, 상처 받을까봐 어, 조금 겁이 많아요 안 그렇게 보여 실제적으로 안 그렇게 보이는데 겁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치지 않으려고 어, 긍정적인 거는 자기가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고 부정적인 면으로는 내가 어 내가 그러니까 내 것을 잃지 않으려는 약간 이기적인 마음 어 그런 거죠. 어. 이기적인 마음도 음. 있었겠다. 왜냐면 이 사람 이, 부정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현실주의고 나한테 하나라도 도움이 될 사람을 찾지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을 찾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 어쩌면 자기 발톱을 숨기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상처를 입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 어, 어, 어떠한 확신이 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카드는요 항상 그래 서, 이게 어떤 분들은 내가 리딩할 때 아닌데요 틀린데요 하시는 분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제가 한 방향만 리딩을 해서 그래요 왜한 방향만 리딩을 하냐라고 한다면 은 양방으로 리딩을 하면 은요 솔직히 헷갈려 이것도 될수 있고 저것도 될수 있다는 라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거든요 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확률이 높은 거를 갖다가 그냥 리딩을 해버리고 확률이 낮은 것을 그냥 포기하기 때문에 안 맞는 거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다한 리딩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여기는. 야 진짜. 무슨 엉덩이에다가 어, 초강력 어, 접착제를 붙여놨나 한 천전이가도 안 떨어질 것 같네 하주 달라붙어서 뛸리면은 어, 저기 막그 강력 접착제 딱 붙어 딱 뛰면 살점 떨어지잖아요 어, 그럴 지경으로 딱 엉덩이가 딱 달라붙어서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라고 봐왜 음,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그 이유가 있기도 있네. 아,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못 오는 이유도 있어. 여러분이 조금, 그, 상냥한, 음, 모두? 이게 그, 저기, 막, 차를 사면은요, 옵션이 있잖아요. 뚜껑이 열린다던가, 어, 아니면. <웃음> <웃음> 엉덩, 엉, 엉뜨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내비게이러가, 뭐, 뭐, 하여간, 그런, 네, 그랬잖아. 좀, 미소, 라는 어떤 그 옵션을 갖다 하나만 장착 좀 해봐요. 어, 남자들의 착각. 1. 웃으면 다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줄 안다잖아. 어, 근데 여자들의 착각은 뭐죠? 나잘 <웃음> 모르겠다. 남 이게 보신 분 남자분들 한번 여자들의 착각 어, 하나 제일 주, 중요한 하나 좀 올려줘 봐요 어잘 어, 올려야 돼 어, 공격 받을 수 있어 <웃음> 근데 내 구독자 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점잖 해 가지고 뭐 그렇게 막 따지고 들고 그런 거 없더라 어. 그러니까 그냥 안심하고 어차피 토론하는 거니까 여자들의 착각 좀 한번 올려줘 봐요. 그럼 우리 그거 보는 여성분들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어 착각은 뭐야? 어 보기 뭐야? 세대는 거지 아무튼 자 여기서는요. 응. 그래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어,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어,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모를 수가 있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소극적으로 해도 나한테만 그렇게 하면 내가 알아채겠는데 이 사람이 그그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그거 있잖아요 캔디를 나한테 캔디를 주고 싶은데 나한테만 주면은 어또 뻘쭘하니까 캔디를 갖다 주변에다 다 나눠주는 거야 그런 거어 그렇게 한다는 거 그럼 뭐 어떻게 알아 어 주려면 나한테만 주든가 어 그런 거지 그러기 때문에 그니까좋 이건 좋게 말하면 이 사람이 습기가 없는 것일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그치 여러 가지 어, 빠져나갈 구멍을 갖다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거고 그게 긍정적인 거고 부정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어, 어떤지인 거지 모른 거지 솔직히 어, 이, 이 카드 뽑아보는 사람들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 다한 사람 이어어다제각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해요 짜증나지 이게 뭐, 이게 도대체 뭔가 싶기도 하고 어, 나를 좋아하는 건가 내게 관심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진짜 아우 짜증나 진짜 망 같아서는 어, 하, 아이씨, 꺼져 이러고 싶은데 솔직히 어, 연애가 고프잖아? <웃음> 속 시원하게 꺼져 그럴 수도 없고 아 진짜 애매하다 선생님 전 아닌데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사람은요, 남자든 여자든 사랑하고 싶어 해. 근데, 왜 사랑하지? 왜안 겠어? 왜안 겠어? 응. 어. 그지 같은 사람 만날까봐, 아이, 러느니 차라리 혼자 살자 하면서도 또 어딘가 옆구리가 시죠? 인정 부정하고 싶, 어, 부정하고 싶어,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내가 연애가 그립다는 걸 어, 인정하고 싶지 않아.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내 얼굴에서는 아 연애 안에서 싱글이어서 좋다고 얼굴에 웃음꽃이 확펴야 되는데 그거 아니지 않겠는가. 머리가 복잡해 여기는. 어, 이 사람이 그 사람의 그런 행동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다. 도대체 어,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걸까. 어, 왜 저러는 걸까. 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오만 대다가 캔디를 다 뿌리고 앉아있을까 아, 복잡하다라는 거죠 뭐 소극적이고요 좀뭐 그런 게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할지 모르겠지만 음 어쩌고 저쩌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 사람이 싫어하는 그거에 상실감 같은 거, 어, 상실감, 어떠한, 음, 그런 것 때문에 그래. 어, 그런 걸 갖다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 다치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자존심이 뒤따 세서, 어, 그거 그런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에 그런 게 나오나요? 여기서는 두려움이죠. 음. 여기서는요, 어, 여기서는 약간 비겁함도 있어. 어, 호기심 플러스 비겁함 왜 비겁해요? 왜, 비, 왜 비겁하겠어? 어, 저 그런 거지 아,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가 그만큼은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적당한 호기심만 주려고 왜? 줬다가 어, 뺀지 맞으면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음이 들쑥날쑥한다라는 거야 왜 들쑥날쑥해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 확신이 어,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오고 싶기도 해요 마음 같아서는 오고 싶다가도 주저앉고 음. 오고 싶다가도 주저앉고, 어. 그렇게 하고 머리는 복잡하고, 나름대로 술을, 술을 센게 똑같은 걸 갖다 가 여러 사람한테 돌리는 거? 어, 어 저기 막떡 돌리듯이, 어, 여러분한테, 어, 여러분한테 관심을 갖다가 표현한, 어, 표현하기 위해서 떡을 돌리듯이 그렇게 다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솔직히 받는 사람이 뭐떡 돌리는 건데 거기에다 대고 기뻐라 할수 있겠어요? 그렇잖아. 너가 나한테 확신이 없는 마음을 주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확신이 있을 수 있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 발전이 없이 그냥 그렇게 어, 환장한다. 어, 환장해. 그러니까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싶기도 할것 같아요. 뭐 이딴 식으로. 나는 이게 제일 싫어. 그냥, 마음에 없으면, 그냥 아예 눈길을 주지 말던가. 마음에 있으면 확실하게, 그냥 탁 쳐다보고, 바로 너야. 그래, 너, 너, 너. 이렇게 얘기하던가. 이거 되게 속답답한 거거든요. 아, 채이면 채이는 거지. 뭐지, 어, 뭐, 그게 뭐가 중요해. 아, 인생 짧아. 이러다가 시간, 좋은 시간 다 가. 좋은, 내가 관심 있는 사람 이러다 다 놓친다. 이러다가. 음, 선생님, 제가 그런데요. 라고 하면, 아한번 차이면 어때. 차인다고 뭐, 뭐,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렇다 이런 거예요 자 긍정적이고 부정적이면 다 이해하셨죠 3번 <웃음> 카도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이 등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 주변에 나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 나와 어떤 인연을 맺고 싶을까요? 어제 한번 보아보아요. 여기는 있어요. 음, 이, 여기는 그 어, 있는 것같아 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음, 여러분도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번호를 따였어. 어, 번호를 따였는데, 보니까, 나만 따인 게 아니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따였어. 어, 그러니까 뭐야. 어, 기분 나빠.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따인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연락하고 싶은데, 어, 나한테 연락을 하고 싶은데, 어, 괜히 자기도 확실치 않은 마음, 어, 본인 자체도 확실치 않은 마음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음, 혹시라도, 좀, 저기 뭐야? 아니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떠한 저걸 친 거지 안전 안전핀을 갖다 하나 해놓은 거지. 어 그러므로 인해서 만약에 어머 저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됐어요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 뻘쭘하잖아. 어, 그러니까 안전장치로 다 따가서, 아, 저기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든지, 어떤 모임에서, 몇 년, 몇 시까지 정확한 날짜는, 저기 할 테, 문자 들 테니까, 다 따, 전화번호 다 따가는 거지. 어, 그렇다라고 봐요. 여기 무슨 모임 있어요? 아니면 모임에서 막 따이거나 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들수 있어요. 아, 얘가 음. 어, 얘가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도 어 이러는 걸로 봐 가지고는 그냥 단순 친절이겠거니. 어 그냥 잘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니까 뭐 재밌게 놀아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저, 혹시 전화번호 따이신 분 있어요? 음. 근데 걔가요, 저, 저희 다 따갔어요. 그럴 수도 있어. 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뭔데, 이렇게 전화번호가 딱, 이렇게, 음 따갈 거맞아 그냥, 팍! 하고 따가든지, 응. 음. 전화, 탁! 연락, 탁! 음. 커피, 탁! 어, 이래야 되는데, 이게, 남자가 이래가지고, 어디, 뭐지? 이게 뭘까요 흠 음, 전화번호 따인게 아닌거 같은데 <웃음> 선생님이 변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이거 구페인거 같은데 <웃음> 어 선생님 구패싫어요 정말 싫어요 라고 한다면 기다려봐 음. 구패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음. 여기는요 음. 그래도 여기는, 대인 관계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카드 흐름이, 어 조금, 늦, 조금, 어, 뭐, 안 좋은, 뭐, 뭐, 대인 관계가 열이면 열, 백이면 백하고, 다 좋으란 법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뭐, 나한테 약간, 틱, 태크를 거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렇, 그렇다 할, 할지라도, 그래도 여기는 조금 무난한 느낌이 들어요. 어, 어느 정도 어려움은 지나간 느낌?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음. 뭐 카드가 나오는 대로 리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카드가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리딩을 하기 다만 솔직히 저도요 이게 혼자서 리딩하는 거잖아. 어 그러다 보니까 확신은 없지. 나도 말하면서 아니면 어쩌지 많이 쫄아. 자 어디 봅시다. 여기는요. 야 이게 뭐지요? 이게 뭐지요? 선생님 뭔가요? 한다면 조금만 기다려봐. 아 이게 뭐지요? 이게 그런데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요? 음, 여러분하고 어떤 그 진실된 관계를 갖다가 원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잘 들어 있고예요. 음. 아니면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사, 맺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선생님 왜 그렇게 되나요?라고 한다면은 이게 러버스 카드 나왔다고 이거 다 사랑이라고 보기는는 어, 힘들어. 어. 사랑의 결실이라고 보기도 힘들어. 응. 왜 그런지는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웃음> 2분위에 공개됩니다. 왜요?라면은 지금 이게 나왔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해.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하려면 그리고 이거하고 이게 좀 미심쩍고 이게 이것도 미심쩍거든. 응. 미심쩍다면 부정적인가요?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고 그렇지. 음. 응.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어, 선생님 그게 뭔가요? 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 그 방송 보고서 타로카드를 배우시는 분들 있잖아. 러버스 나온다고 다 러버스 아니에요. 어, 이거는 건너뛰세요. <웃음> 무슨 뜻이냐. <웃음> 이 다음번에 나온 게 이게 아니잖아. 적어도 한 여섯 개가 스트레이트로 딱 나와야지, 그 어떠한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루어낸다라고 해석하지, 그 다음번에 나온 게 별로다라는 거지. 왜 별로다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뭐, 뭐, 문자도 올 수도 있어요. 나름에 따라서. 어 문자도 오고, 안부도 하고, 뭐, 굉장히, 그, 그, 그냥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친절한? 뭐, 요 정도라는 거지. 어, 그러기 때문에 조금, 어, 애매해? 어, 애매, 애매모호하다? 어, 이게, 왜, 이게 썸이야? 썸이 아니야? 이게 썸 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썸인가? 썸이 아닌가? 어. 그런 정도의 그 굉장히 약한 기운이 돌고 있다라는 거지 어, 약한 기운이 돈다라는 거예요 그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카드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는 왜 그러냐면 타도카사에서 굉장히 교과서적인 내용만 내보내잖아 뭐 젠틀하고 뭐하고 어, 회사의 기업의 간부일 수도 있고 어, 뭐돈잘 벌고 막 그렇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이걸 갖다가 고지고대로 하기에는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이라고 받쳐주는 게 그거는 없어요. 음. 그런데 딱 하나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이 사람은 어떠한 그 평화주의자 어뭐이그 뭐지 그 사회생활을 할때 자기가 너무 드러나는 것도 그닥 원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주변에서 어떠한 그 노이즈 같은 게 생기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떠한 일에 휘말릴려 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참 어렵죠, 리딩이요. <웃음> <웃음> 그렇기 때문에 그이 사람 이 사람도 어떠한 사랑을 나누고 싶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싶고 아니 어, 아니면은 진짜 그 어떠한 그 순수 어, 순수한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 세상은 순수함이 통한다 안 통한다 그닥 순수함만 가지고서는 사랑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그 누구보다도 더잘 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의욕을 상실했다 왜 의욕을 상실했냐 라고 한다면은 어,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갖다가 제대로 못 해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자기가 어떠한 사랑을 두고서 포기해야 됐을 수 있는 그러한 쓰라린, 어, 가슴 아픈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 사람을 두고 자, 그러니까 버림받은 것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적극성을 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다라는 거야. 음. 그럼 저한테 마음이 있나요라고 봤을 때는 없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없다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이 사람 자체가 그그 그, 그거 있잖아요. 내가 외롭고 쓸쓸함. 그거 내가 그런 거 있지. 내가 배신을 당했다. 내가 내내전 여친, 내전 남친이 나를 두고 떠났다. 어, 그 그런 마음을 갖다가 가슴에 안고서 나도 어떠한 어 진실 어떠한 진짜 순수한 사랑을 통해 사랑의 결실을 맺고 싶다.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이상도 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열망 자체가 그렇게 뜨겁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사람 성격 자체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그 쓰라림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아닌가. 쓰라, 쓰라림이 끝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과거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거나 둘중 하나다라는 거죠. 음, 과거에 대한 연민을 내려놓지 못할 수도 있어요. 꼭재회를 원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 카드는. 어, 꼭, 재회를 간절히 원해서라기보다는, 어떠한 과거의 연민을 갖다가 다 끊어내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 음, 그러면 이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라고 한다면은, 음, 뭐, 사람이 마음이 가면 몸이 가지 않겠어요? 어, 여러분을 진짜 좋아한다면, 여러분한테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음. 근데 이게, 요거, 이게 딱 들어왔다고 다 오는 거 100%냐라고 보기에는, 글쎄, 어디 봅시다. 음, 왜요? 라고 한다. 올 확률이, 어, 올 확률이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걸 갖다가 다 극복하려나? 그걸 보는 거예요. 음. 이, 이 사람이 상실감이 크다. 음. 음, 상실감이 좀큰 사람이다. 라고 봐요. 무슨 상실이요? 라고 한다면은 뭐 내가 그래도 과거에는 그래도 내가 어내 마음에 품었던 사람에 대한 어떤 상실감 그래도 나름 나는 너를 너에 대해서 진심이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상실감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기는 있어요 관심이 있기는 그러면 언제쯤 상실감에서 빠져나올 거예요 하고 나면 지금 빠져나오는 중입니다 어 중입니다. 어 지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런다라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어디 보아보아요. 음. 이 사람이 진짜 그래 결심했어. 어, 결심했어 하고 하는 것 같아. 음. 어, 저기 뭐 아주 비장의 각오를 하는 것 같아. <웃음> 아니, 선생님, 뭘 그렇게 비장의 각오를 해요? 라고 한다면은, 이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털고 일어나고 싶어서, 어, 털고 일어나고 싶어서 비장의 각오를 한다. 어, 이그 비장의 각오가 얼마만큼 비장한지 한번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어, 막, 그치. 예, 겨, 저기, 막 결과는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 선생님 뭔데요? 라고 한다면 기다려봐요. <웃음> 내가 왜 웃었는지 어, <웃음> 내가 왜 웃었는지 알려줄게. <웃음> 어디 보아보아요. 어디 보아보아요. 아, 참. 애매하다. 음. 이게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가 애매한데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도 그런, 그러지 않나요? 비장의 각오로, 그래, 내가 진짜 잘 살아보여주겠어. 하면서, 그래, 내가 이제 앞으로 만나는 세 번째 남자하고는 꼭 연애를 한다. 왜세 번째야? 그래도 첫 번째 들어오는 거는, 어, 저기, 막 일단은 예의상? <웃음> 세 번째 들어오는 사람은, 어, 아, 두 번째 들어오는 사람은 그래세 번째, 삼세 판을 해봐야세 번째 들어오는 사람하고 반드시 사귄다. 뭐,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어 너보다 좋은 남자 만날 거야 너보다 좋은 여자 만날 거니까 그러니까 막 비장의 각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은 흠, 그냥 그 마음이 갔다가도 사르르 그냥 또이내 싣고 마음이 갔다가도. 에이 하고 싶고, 아유, 내, 내 팔자에 하고, 에이, 싶고 이러는 것 같아요. <웃음> 선생님, 그게 바로 접니다.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왜 카드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하고 내가. 음. 어디, 네, 보아, 보아요. 그래서 결국을 온다는 거냐, 만다는 거냐, 이 화상아. 아이고, 씨. 끝, 끝내 어. 좀, 여기, 저기, 막이 4번 카드를 뽑으신 분은요, 일단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밤에 잘때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가 있을 거야. 근데 알짱알짱 거리는, 어, 뭐, 글로 알짱알짱 거릴 수 있고. 어, 뭐, 알림이요 하면서 단체 알림인데, 뭐, 나, 내 이름을 한번더 부른다거나, 뭐, 하여간, 뭔가 티는 살짝 날수 있어요. 어, 여러분이 올린 것에 좋아요 눌러준다던가, 덤, 업 이거 있잖아. <웃음> 이거를 눌러준다 하여간, 나름대로 표시는 할 거야. 그렇지만, 그 표시 갖고서 이 사람이랑 어떠한 그 발전이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어. 여러 이걸 갖다가 나는 이, 여러분이 이걸 좋아할 낭가 모르겠다. 아, 때려쳐 때려쳐 그럴 수도 있지 않을 것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아예 이 사람한테 안물 안고을 수도 있고. 어. 왜 그러냐면은 너... 뭐, 어. 아 이러는데 여자가 좋아할 리가 있겠어? 그래도 남자답게 찰때 차이더라도 나가야지. 어. 선생님 저남잔데요라고뭐 여자도 찰때 어, 차이더라도 한번 꼬리 한번 지대로 흔들어 봐야지. 어왜 여자는 왜 남자한테 꼬리 치면 안 되는데? 어 어차피 나 싱글이야. 너 싱글 나 싱글 왜안 되는데? 어. 뭐 꼬리 한번 흔든다고 꼬리가 망가지는 것도 아닌데, 아니 그렇습니까? <웃음> 여러분 기운 내세요. 어, 기운 내시고 그냥 표현하고 살아요. 표현하고 너무 그냥 여기저기다가 표현하고 표현하고 사는 것도 그렇지만 뭐안될때안 되더라도 표현해서 안 되고 그러면 뭐 많은 거지 뭐뭐 뭐, 뭐 죄야 사랑이 죄야. <웃음> 아무튼 그렇다는 라 거예요. 쉽게 쉽게 갑시다. 어렇게 뭐 어렵게 꼬냐? 어, 그러다 시, 좋은 시간 다 놓친다. 자 암튼 여기는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한테, 어,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게 맞고요. 이 사람은 이게 반드시, 이게 여러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어, 진짜 순수하고, 어떠한 마음을 갖다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을 갖다가 찾는 건 맞아요. 근데 한순간 놀아보자, 이걸 찾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내 인생도 고달프고, 그렇고, 그렇게까지, 막, 어, 막, 놀아보자? 하고, 막, 나 그렇게까지 머리 쓰고서, 어 원해하고 싶지 않아 그냥 마음이 맞고 케미가 맞고 이, 어떤 그 방향성이 같다면이 세상의 풍파가 어, 힘들다 하더라도 험한 세상 서로에게 다리가 되어 우리가 행복할, 어, 행복한 어, 그 시점까지 어, 행복할 수 있게 같이 가보자 라는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너무 좋게 좋게 표현이 됐나요? 라고, 어, 한다면 아니에요. 이 카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이상한 사람이니네, 뭐, 이런 거는 전혀 안 나왔어. 어, 전혀 안 나왔고, 다만,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어, 극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지 않겠는가?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아이, 나도 안 만나, 안 만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물 흐르듯이 냅둬 봐요. 어. 사탕 주면 "아, 고마워" 하고서 뭐 하고, 리 액션 좀 좋게 해 주고, 그럼 이 사람이 용기를 얻어서 다가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 저기 막 이건 긍정적이면, <웃음> 선생님, 부정적이면은 뭔가요? 어, 그렇게 했는데도 얘가... <웃음> 어디를 갔다 정신이 헤맬 수도 있어. 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조금 오는데도 망설이고, 뭐, 뭐, 그게 뭔데요? 그러면은 그거 있잖아. 그... 그 결정장애 비슷한 게 있어서 어, 속이 답답할 수도 있다. 이건 부정적인 면.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사람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앞으로 흘러가는 거 보면 알잖아. 여러분들한테 진실하게 다가온다라고 한다면은 긍정적인 면이고 여러분한테 뜨뜨이지그나 그게 딱 얼굴 보니까 얘가 진짜 앉을 거야 쓸 거야 그 얼굴이 게딱 보인다 그럼 그건 부정적인 면이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